일단은 오늘부터 할 컨텐츠는 이거 그냥 포켓몬과 함께하는 포켓몬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자 어때 이장도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럴까? 음... 아, 이런 민중의 지팡이로서 오늘도 순찰을 돌아보도록 하지 푸디의 천재적인 발상이 모두가 지금 1등을 바라볼 때 대통령을 바라볼 때그 아래 등급을 바라보므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게 안그래도 지금 좀비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포켓몬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참러가 좀 적어지는 문제 약간 모드 설치하는 방법이랄지 시참하는 방법이랄지 그 다음에 오늘 안 그래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보자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오늘 이따가 카페에다가 글을 좀쓸 생각입니다 요 영상을 보시다가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눌러주시겠지요 암튼 보시다가 어나 건축 좀 치는데 하면은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듯 이거 감사하게도 카페에다가 코블몬 모드에 대해서 정리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잠깐만 그거 좀 보고 코블몬 모드 정리 블랙폭스님이 해주셨습니다 지옥의 4시간 우주공간 동안 심심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블몬 이게 지금 여기 스폰지형 관련 문서 이거 들어가면 이거 보세요 짠 엑셀로 정리된 여기 바이온 보면 정글 뭐 힐즈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영어판으로 나와있고 보게되면은 이게 지금 학습장치인것 같은데 보면은 재료만해도 지금 다이아도 구해야되고 이거 야생을 해야되게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사실 이 모드 자체가 그러고 마스터볼도 이렇게 위더를 하나 잡아야 마스터볼 하나 얼마나 밸런스가 좋습니까 도대체가 그죠 그 다음에 어깨에 포켓몬 올리기 그래서 여기 피카츄를 어깨에 올려두면 이런식으로 올려두게 되면은 속도가 증가한대요 게다가 구글을 올리면 느린 낙하야 나중에 이제 포켓몬 탑승 이것도 아직 미구현이래요 이제 구현이 된단 얘기지 계획이 있단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마스터볼까지도 구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같이 그냥 살아가는 느낌 포켓몬이랑 살아가는 느낌을 만들면 재미있겠다 그리해서 카페 글쓰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러들이 필요하다 따단 건축 잘 하시는 분 이거는 뭐 어쨌든 스트리머든 누구든 상관없어 건축 잘 하시는 분을 모아야겠다 포켓몬 서버 그 안에서 살아갈 다채로운 인생들 <웃음> 포켓몬 인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에피소드 그것의 바탕이 되는 배경 이렇게 하고 큰 글씨로 귀찮아서 쓰면 좀 그렇지? 그 배경을 함께 제작할 마인크래프트 건축러를 구합니다 그리고 포켓몬 플레이어를 구합니다 따로임! 건축러는 스킨 및 건축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여기 스킨이나 건축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올려주시면 되고 트레이너는 댓글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건축러글 양식을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가서 해주시면 돼요 일단 본인의 건축 사진 스샷을 올린다 2번 디스코드 아이디 디스코드 아이디는 보통 뭐뭐뭐 이렇게 이 닉네임 있고 그 다음에 샵 있고 숫자가 네 글자가 있는데 요거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질문에 지금 건축러는 건물 일주일에 몇개 정도 지어야 되냐고 하시는데 그런 거 부담 없습니다. 왜냐면은 참여해 주시는 것조차 감사한 상황이기에 그래서 건축러분들은 크리에이티브 좀 해줄 겁니다. 좀 짓기 쉽게 시간적 여유가 있나? <웃음> 오후 9시 이후로 yes 5월 no. 뭐요 정도로 하면 되겠죠. 포켓몬 트레이너 댓글 양식 건축러는글 양식. 근데 포켓몬 트레이너는 이거는 제 그냥 호기심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이. <웃음> 그 다음에 디코 아이디 포켓몬스터 경력 뭐 예를 들자면 티어나 무슨 소드실드 깨봤음 이런거 이거는 지금 요일도 안정해졌어요 지금 요일이 미정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셔야 돼 이거 시참러로 추가가 되시려면은 일단 생방송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생방송 도중에 갑자기 추가 합니다. 전에도 보면은 이제 디스코드 방에 1 써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써있는 디스코드 아이디들이랑 1 쓰신 분들 그러니까 생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만 1이라고 적을 거 아니야 어 그거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일치를 하면 어 그러면 추가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좀 해야 돼 이게 어, 안 그러면은 서버가 뭐 테러를 당한다던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사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라서 이거를 테러를 하면은 본인의 뭐 엄마 아빠가 모아둔 전재산이 털릴 수 있는 예 위험도가 있는 서버기 때문에 테러를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튼 근데 안전을 위해서 요거 건축러는 좀 보상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막무가내로 막 해주세요 막 이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맞다 제가 하는 컨텐츠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 컨텐츠도 하고 저 컨텐츠도 하고 이러는데 맨날 뭐 마인크래프트 점마 막 덮어쓰기 하고 그때마다 바꾸고 막 이런 거좀 질리잖아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기왕에 오늘 딱 내가 안내를 해줄게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는 컨텐츠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꿀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방송하시는 분들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런처가 딱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는 코블몬, 하나는 스트리머 좀비서버, 하나는 그냥 보통 1.19.3 하나는 무중력 스카이블럭, 하나는 마인크래프트 배그, 하나는 최신 릴리즈 어떻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쓰느냐 일단은 여러분 포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패브릭이라는 게 있어요 모드를 쓰려면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에 패브릭 인스톨러라고 제가 구해둔 게 있습니다 포지도 똑같아요 이런 거를 파일을 구해요 이것까지 구해달라고는 하지마 <웃음> 이거는 알아서 구하시고 이런식으로 뭐 버전은 몇으로 깔래? 뭐 로더 버전은 몇으로 깔래? 그리고 어디에 깔래? 라면서 여기에 보게되면 앱데이터에 로밍에 뭐점 마인크래프트 음, 이런 경로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런처를 실행했을 때 여기 설치 설정에 들어가서 새 설치 설정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패브릭 로더라고 해서 깔리거나 그냥 포지라고 해서 1.16.5 포지 이런 식으로 깔리게 됩니다 이게 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게임 디렉토리입니다. 게임 디렉토리.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기본 디렉터리 사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기본 디렉터리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써 있는 요 경로예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자고요. 이런 식으로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인크래프트 폴더가 떠요. 점 마인크래프트 폴더가. 앞으로 이점 마인크래프트 폴더를 줄여서 점 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그냥 기본 마크는 기본 마크인 채로 두고 싶어요. 안 꼬이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점 마인크래프트 바로 전에 있는 이로밍 이라는 곳을 한번 클릭을 해 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블몬도 있고 마크 배그도 있고 여기 스카이 노 그래비티 해가지고 무중력 스카이블록도 있고 스트리머 좀비 서버도 이렇게 있죠 공주 키우기 라는 마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대충 이름을 짓는 거예요 프린세스 이렇게 이번 코블몬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디코방에 보면 저희 이게 시참단 파일방이거든요. 영 코블몬. 이거 점마 파일이고 안에 모드 파일 있으니까 알아서 설치하십시오. 버전은 1.19.2의 패브릭입니다. 패브릭 로더 버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패브릭 로더를 딱 받아가지고 1.19.2에 패브릭 로더 17이라고 하셨으니까 1.14.17 선택해서 그냥 이 경로에 그냥 깔아요 이거는 이 경로는 바꿀 필요가 없어 그냥 깔아 영 코블몬을 받아가지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영 프린세스에다가 그냥 갖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 디렉토리 찾아보기에서 여기서 점 마인크래프트 기본 디렉터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영 프린세스 로그 다음에 설정 더 보기에서 여기에 램 늘리는 설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한 4에서 한8 정도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자기 컴퓨터 사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적당히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 알아보세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코블문 이라고 쓰고 공주 키우기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거 만들어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아무 파일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요. 마인크래프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요 압축 파일, 요 점마 파일 있죠? 요 코블몬이라는 점마 파일을 보내줬을 때, 사실 이거를 다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도 없다. 여기 영프린세스에 생긴 모드즈 요 안에다가 제가 보내드린 압축파일 안에 있는 모드들만 갖다 껴도 접속이 됩니다 이제 요 폴더를 읽으면 기본 마크고 요 폴더를 읽으면 코블몬인 거예요 개꿀팁 인정? 제가 원래 이렇게 모드 설치하는거는 잘 설명을 안해드리는데 모드 설치하는 그런 영상들 치고 모드 설치법만 알려주지 이렇게 관리하는 법은 안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어,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일단 집이 있어야 뭐라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멤버들 몰래 제가 먼저 이제 좀 작업을 쳐놓으려고 곧 마을 이장 투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권자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미리미리 좀 약도 쳐놓고 그런 느낌으로 건축을 좀 하면서 예쁨 예쁨 바다 감에 한번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예요? 우와 어 이거 왕의 증표석 같은 거 아니... 아니네? 미스틱 워터? 이게 뭐지? 물 공격 올려주는 거야? 오 우와 근데 옷을 되게 포켓몬의 어 아르세우스에서 본것 같은데? 아 시프트 클릭? 와우 뭔데? 우와 이 모드는 간 모드야 진짜 여기에 조금 이런 디테일을 조금 해놓고 싶거든? 이런 디테일 어, 이렇게 해서 지붕을 이렇게 하나 올리는 디테일 뭐이런식으로 한번 꾸며볼라 하는데 아 오늘 상당히 귀찮네 이정도만 할까 건축은 사람이 너무 일만 하면은 여러분 죽어요 일만 너무 열심히 하면 음, 죽어 그게 바로 과로야 우리가 지금부터 건축을 하지 않고 탐험을 하는 이유는 뭐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출발 그러면은 오늘의 목표는 이걸로 포켓몬 좀 괜찮은 애들 좀 잡아보고 오늘 피카츄 아니면은 구구 한번 구해갖고 어깨에 올려보자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만들어볼 만한 거 없나? 아니면 재료라도 뭐 얻을 만한 거 없나? 근데 1세대 학습장치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요거 요거. 그럼 지옥문 하나 우리 마을에 만드는 것부터 해 가지고 프리즈마린 요거부터 해서 요걸 좀 하나 해야겠네. 근데 이 지역이 진짜 무섭거든요. 여기 발 잘못 디이면 바로 그냥 용암에 불타 죽는 지형이라. 나는 일단 지금 발광석만 구해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조합법이? 어? 우와! 어? 저 친구 팬텀 되는 친구 아닌가? 어? 이런데 있구나! 우와! 나쟤 잡을래! 개굴린자랑 팬텀은 근본 아니겠어! 지금 우리 채널에서는 으야마 어? 위험하다고 팬텀을 지옥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음... 왜안 쳐져 이거? 아, 아야 미친. 잠깐, 어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내길내 길. 길. 야야야야야야! 어, 죽일 그게다 이거. 나이스. 얘 레벨이 몇이지? 어, 2십일딱 적당한데? 물대포 너무 세지 않을까? 물대포. 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어, 야. 클랩이 있잖아. 42%면은 한번 잡아보자. 캐치. 이거 이걸로 던지면 되겠지? 어디 있어? 볼? 잡았다. 나이스 코스 뉴 프렌드. 와 이런게 위험하다고 여기는 하이튼간 그죠 저런 구멍이 날 미치게 해 드라이빙 미 크레이지 뭐라는 거야? 근데 교환기가 있나? 그러면은 팬텀이 어떻게 되냐? 아 아이템이 있어 오케이 확인 나이스 이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해왔구만 그새 아이템 재료에 튀긴 후렴과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고스 피카츄처럼 그냥 살까? 나 가서 근데 구구도 하나 잡아야겠다 구구 잡으면 느린 낙하 되거든요 낙뎀을안 받을 수가 있어 어? 저기요 카카로트씨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으로 이 마을의 정치인이 될 최케빈입니다 혹시 다이아 5개만 받을 수 있을런지요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런지요. 그게 그럴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재료여서, 이게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아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치인이 된다면 카카로트 씨에게 농사 한마지기할수 있는 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라노 님, 아일랜드군요. 모자도 만들고 다음은 청금석, 철. 요거 프리즈마린 빈대떡. 음, 요거까지 혹시 청금석과 철과 프리즈마린 빈대떡 좀 얻을 수 있는 어? <웃음> 어, 철. 음. 감사합니다. 이세 개짜리 요거 프리즈마린 가래떡 요거 얇은 떡. 이걸로 떡볶이 만들면 맛있는 그거. 거기 있으신 분 저희 집 쪽으로 한 번만 와주세요 나 구구 구하고 있어야지 어 구구다 너 지금 레벨이 24니? 그러면은 한 대만 맞자 어? 두 대만 맞자 그러고 잡히자 깔끔 나이스 아 구구가 어 레디 투 이볼브 진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피존 아 근데 피존은 내 어깨 에못 태우지 않나 지금 오 올라왔다 우와 아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우후 아 너무 편해 느린 나카 너무 편해 우와 어, 이거 갖고 있네. 나이스! 어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진짜 그리고 요거 오! EXP 쉐어 이거 맞다 1세대인거 같은데? 야,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쓰는거야? <웃음> 어 그건 아니겠지? 잠깐만 그러면은 개굴 반장이 불러와 반장 아 근데 개굴 반장이 경험치 받았다 요것만 뜨고 왜 다른 애들이 영향받는게 안떠버리네 혹시 고스한테 달아야지 이거를 아 그러면 얘를 여러개를 만들어야겠네 이거 1세대가 아니네 지금 개굴반장을 개굴 닌자로 나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어? 우와! 되네? 오 근데 고우스가 훨씬 많이 받았어 원래는 3분의 1이라고? 야 그러면은 <웃음> 뭔가 버그인데? 무튼아 어떻게 된거지? 아니 바라철록한테 잘못 걸었다 이건 아아아째 이, 이, <웃음>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도망가는 거니? 도망가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실제로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등 보이고? 이런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이볼브 고우스트 그렇지 고우스트 이거 혹시 스킬 같은 것도 이제 무브도 나오나? 어? 최면술 나왔다 최면술에다가 병상천병으로 바꿔야겠다 정말 코블모는 신이야 코블모는 신이야! 댓글로 남겨주세요 코블모는 신이야